아니 참여온 사람도 그 어느 단체 어느 조직 어느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장부에다가 공감이라고 한 것은 없잖아 인자 아니야 이게 제약이요. 우리 그 아까 말했듯이 회장 강사 뭐 부회장 뭐, 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장부는 한번 볼 수는 있어 와서 이렇게 돈을 보고 예를 들어지적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안 되는데 이거 지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이 너무 많이 지출했습니다 여러모은지정해줄 수가 있어도 그장 정부에다가 공남은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다가 공남이 아니라 연락이 연이 연락이 연이 연락이 연락이 연락이 연이 연락이 연락이 이이 연락이 이렇게이 연락이 이 연락이 연락이 연이연락이 흐름을, 돈 쓰여지는 흐름을 알지. 알고 아, 있어야 아, 아, 된다. 그리고, 그, 그것이... 지금까지, 나는 이제 초대, 우리가 그 정동주 씨 회장님부터, 지금 이제 이대, 저희 가보시지만은, 회장님 지시하에 돈을 보냈지, 아, 내 아, 임으로 쓴 것은 1원짜는 없어요. 네, 아, 임으로 쓴다. 예,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지금까지, 근데 감사 때도, 감사 분이 문명시하고 감사했지만 <웃음> 회장님 입회하에 <피하여> 또감사하다고 <웃음> 나 혼자 감사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피회에 감사를 받았고 근데 모든 것이 회장님 지시하에올또돈 어. 예를 들어서 수가 많이 올줄 알고 150만원 을 빼갖고 왔어 근데 나간 돈은 80만원 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70만원은 또 내가 입금을 시켜야 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예를 들어서 하 아, 화요일 날이구나 근데 그렇게 미리 정리 통장에 돈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이체시켜보면은 항상 통장으 돈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회의 때는와서 예를 들어 그냥 현찰을 준 거에 낫다 해가지고 현찰을 주다 보니까 돈이 이제 거 줄고 조금 틀릴 때가 있지 어어. 불 그게 게이아시불편고시더냐고 그게 그게 통이 아시겠이아시그이그이아그이아그이아그이아이아 통이 아까 말은. 고그이아시겠냐이냐고아시 응. 이아이 아, 이것은 이제 감사에 한에서만이 열람이 돼야지. 그렇지. 전다 이렇게 아니요. 매 명. 대명 중에서 어떤 사이 있었는지 그아 같이. 그래. 그래. 그래. 이런, 이런 것이이거는 감사 차원이 야, 아니고 감사, 차원이, 아니지, 감사 차원 아니고. 그런 뭐 회장님이 수시 감사는 아니다 해서 지금 말감사는데 <웃음> 어, 어, 어. 감사 성격으로 바뀌어 보면안 된다는 그렇지. 거. 죠 그렇지 응. 이이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아까 열람을 이렇 감사 회장 총무 이사에게 다 본다 이말이요그럼면한에 응. 감사가 감사할 것이 없을 아니지? 응. 그건 아니지. 계속 포함을. 감사는 이 구비 서류가 되어 있는가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사업 지출 계획대로 맞은가 이런 것을 그냥 감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 우리가 아. 업무를 해 나가는 흐름을... 아니 회장님 네. 그것은 이 감사 권한을 침해한다고 봐요 왜냐면은 감사가 딱 감사를 해서 이제 연말 총회나 연초 총회 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하면은 그때 흐름이 파이되는거예요 흐름이, 근데 아, 그건, 그건 틀려요. 예. 이게 지금 열람이 돼버리면은 수시로 이제 간섭이 돼버려 간섭이. 왜 이것을 이렇게 했냐. 그, 그 뭐는 감사 역할이 뭐가 있어. 그냥 다, 그냥. 복잡해지지.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나, 그런 그런 거거거 근데 거 나는 뭐. 열람을 장에 해도 찬성을 하고, 아니. 내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러냐 면내 혼자 임으로 돈을 지출을 안 하니까 나는 회장 지시하에 하니까 열람을 그냥 해도 좋고, 아까 우리 감사님께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아서 감사복으로환장해도 좋고 나는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하려니까 아, 여러분들 의견대 돈의 흐름 같은 것도 이게 이제 이렇게 적으니까 내일이니사일까 그래서 왜냐면면희장하고재무이사 둘이만 아는 것보다는 아 그렇죠. 맞아요. 여러 사람한테 공개를 한다는 거죠. 원칙은 응. 원칙으로 응. 한다고 아니 공개는 공개는요 감사를 하자는 아니 건 원래가 아니고. 총무나 서기가 수입 지출 내역을 해서 1년에 해서 회원들한테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수입 지출을 그것은 응. 빼서 말에 가서 감사 보고 때 하는 아, 것이고 아, 그게요 그, 그, 그, 그 흐름을 네. 그때 이렇게 다전 회원이 다 아는 것이지. 보고를 하게 되있다는 거요. 모든 수입지처럼 그러니까 시집지처럼. 이 그러니까 예, 의미는 무인 분이? 예, 알겠습니다. 장의 독단이 예예예 예. 예.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어, 이거, 사전에 그, 그 뜻이야. 네, 그 감사뜻만 아니고, 독단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 예, 예요그거 그러니까 아, 근데 회장에 게 어? 의의가 있어요. 왜 의의가 있냐? 물론. 이 지출을 하면 것은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지출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사회 때서또 지출이 안된 것은 통과가 안 돼요. 회장님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안 돼요. 음. 그리고 이미 통, 저, 지출이 된 것을 나중에 감사가 보고 이제 그럼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사회 때 통과를 했으니까 물론 또 이사회 때감사들도 와서 보고 듣고 다 했으니까 대충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때 보고 온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회장님하고 나하고 독단으로 혼자 를할지라도이사회 통과 안 되면은 돈이 지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안 말한 게 그게 안 된다 이 말에 열람이. 그러니까 지금 저 재무 이사님도 귀찮다는 말씀도 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 생각 은요요 열람이라는 것은 꼭이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회원이 보자 하더라도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저 정치인 회원이 그래서 나는. 재무이사가 이렇게 회장님하고 하는 과정을 에? 제가 이제 카페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진행상황을 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회원도 보고 감사도 예, 보고 그, 그 일을 하려면 재무, 어. 재무... 뭐든지 공개해보면 그 공개 내려봐요. 그그 투명한데 어떻게 공개를 못해요. 재무이사 경위 담당 수당을 <웃음> 더 올려야 되니제 <웃음> 예. <웃음> <웃음> <웃음> <저, 웃음> 예.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충적인 어떤 흔적만을 파악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그 어차피 회의에 흐르는내 이런 아. 모를 수는 없군요 제발언 할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제이 다른 이렇게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 때마다 그달그달 그달 수입 지출 내역을 음. 다 회원들한테 보고 합니다 그러지. 아... 이 임원들만 보는 것은 그것은 그러지. 안 되는 거예요 내 얘기야 그얘기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을 시키시려면, 재무 담당, 그, 노무비를 더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열람한다, 임원들만 열람한다, 그것은 권리 침해다. 조금, 무, 네, 권리 침해. 이, 감사를 세운 그 감사 아, 권리 침해 그것도 아니지. 그거도 아니지. 아니지. 그리고, 이 우리 회의원들, 전체 정치인의 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권리 침해도. 그걸 그렇게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는 얘기하더라도. 이 열람이라는 문제는 더 논의하시고, 노, 격리 담당 소고비를더 챙겨주시더라도, 회의원들이 전체 볼수 있게끔, 내역을. 회의원들이 네. 네. 내역을. 네. 아니, 그리고, 그리고 거짓말 아니라, 이제 내가 다 돈을 다 내가 받고, 더 받고, 더받고 떠나서, 감사 보고에 의해서, 회의원은 <웃음> 알면 되는 것이고, 자, 제가, 제가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그 임원에 임원을 임원 두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내를좀 그 투명하게 해 나갈 것이냐 네. 어떻게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냐 네. 그리고 돈 지출되는 것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이냐의 문제로 집행부들이 그렇지 그열람하자는 것이지 어이, 어이. 감사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감사는 결산 금감사로 이미 이야기가 됐고 결산할 때는 이미 모든 지출 내역을 다 봐, 봐요. 그래서 감사 그치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 전에 그안 계시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은 실제로 그 전임 회장이 이렇게 일을 그해 가실 때 일을 해 가실 때, 일 해, 해 가실 때 약간, 그, 그런 부분들이 좀 비쳤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저기, 그, 이대 회장님께서 본인이 좀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 저기, 어떤, 그, 마음의 다짐으로 저는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를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우리 회장님 우는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 회원한테 결산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결산보고는. 이게, 아, 서류로 결산 해서, 이렇게. 결산보고는 왜? 올요 그러니까, 올해. 총회 네. 네. 네. 어, 네. 때 언제나. 수입, 지출. 아, 예. 그거 그렇게 하는 거지, 자네. 총회 때, 총회 때, 총회 때. 근데 총회 때다 나눠줄 때, 검사가 복사해서. 응. 이번에도 다 했어요. 예, 이번에. 그대로. 그것으로, 이렇게 흐름이 포함 되지, 이렇게 열람하는 것은 없다고 죠 아, 네, 네. 제가 이 이야기 할게요 1년간 저거를 하는데 이미 설사 잘못 되어버리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 써버려도 1년간 예를 들어서 그 1억을 써볼 수도 있고 2억을 써볼 수도 있어요 그때 감사를 나중에 잘 해가지고 이거 감사 틀리다 맞다 이거 잘못 되어버렸다 한 5천이 잘못 나가버렸다 그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불난거리 되는 거쌈쌈 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그, 쓰임을, 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절을 해나가겠다는. 아니, 그런 그것은 실제야. 아까 우리 태아역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사회나 통해, 총에서 통과가 안된 것은 자금지출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한마디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내가, <웃음> 공직에 있으니까 나 퇴직수당만 받아도 정년한 거는 240만 원씩 나 늙어 죽을 때까지 받아먹어요 그럼 도해장마다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발밑 싼들 마냥으로 이문육도 먹어갖고 내가 깜빡에 가게 되면은 그 퇴직수당이 다 날라갑니다 낮까지받아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번에도 돈 2억 2천을 내가 그저 발행을 할 때도 아 발행한다 내가 지출을 할 때도 나는 회장님이 하나하고 여기까지 지시를 다 받았어요 왜 그냥 나도 내 지금 한계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분한테 예. 그래야 되니까. 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뭔 일을 깨끗하게 보려고 노력을 한 것이지.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일, 이거 돈몇푼 벌어갖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되면 예. 내 신세가 조잡을다니까내 신세가 예. 조잡으한번해서그 예. 예. 아재나 어, 자네나 동생이나 의도가 그게 아니라 감사를 한다든지, 지금 형, 재무이사가 무엇을 잘못하다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흐름을 알자. 흐름을 알고 예, 첫째는 회장의 독선을 조금 뭐 네. 내가 그럴 일도 없지만 좀 사전에 예방하자. 또 임원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관심도 갖고 네. 구체적으로 공유하자. 네. 이두 가지 의미예요. 네. 이것을 재무가 잘못한가 감사의 권하는 친구거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 사회,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 사회나 총회에서 승인 난 것을 하지만, 이 소소한 것에 회장의 독선이 있어가지고, 또 어떤 그 미묘한 과거의 불화도 있었고, 그래서 이 이런 것을 이 좀, 또 이게, 이런 것을 공개함으로써 하압도 되고, 또, 임원진들이 일을 추진하는데도 관심이 더 높아지고 음. 이런 의미지 음. 뭐서강이 동생이 일을 잘못한 것을 알파하다 따지자 그, 그것은 나 혼자 따져도 되죠 뭐. 그러나 내 독서는 내 스스로 조절하고 또 동참을 같이 하자 임원들이 는는 이런 의미니까 서강이 동생도 귀찮지만 아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돼야 저요. 그러니까 생각 아, 생각 생각 생각 하는. 생각 예, 그렇게 나랑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 님께서 어떻게 생각했을냐는 걸 몰랐지만 나는 아니, 저는 그것이 예. 옳지 않다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으니까요. 이제 예. 회원님들이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쉽지만 감사의, 감사의 침범이라요 어떻게 보면은 감사많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감사 님께서는 네, 하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웃음> 어떨까요 감사가 많을수록 좋지 서로 아니 그... 회장님, 우리, 저, 제목, 재목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수고에 대한 그 어떤, 어떤 인권 침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그것을, 이제, 혹시라도 중간에, 이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미리서, 이제 지적을, 지적상에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의 차원을 갖다. 이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잠깐만, 잠깐만. 지금 회장님께서 제의를 하시는 것도, 어, 정말에서 우리 재무님께서는 <웃음> 회장님이 이사회를 통과해서 회장님이 수출해라. 그랬을 때만 수출한다. 그렇죠. 그렇게 됐, 됐잖아요. <웃음> 런데 이제, 그럴 일은 전혀 없어. 없지만은 회장님의 뜻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회장님의 지출을 해라 라고 했을 때좀더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그런 뜻이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사의 어떤 아니, 아니 그런 뜻은 알겠는데요 음. 이게 아, 이런 소소한 거에 음. 가령 뭐 일을 하다 보면 은 지출해야 될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회장님의 권한 범위 내에도 그것도 회칙에다 정이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1년에 가령 500만 원은 회장님 권한으로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이사회나 총회를 통과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열람해라. 이것은 이 재무 이사의 저는 이 고난 침해라고 봐요. 이렇게 기분도 안 좋고. 아이, 그, 저, 저 하나 더 뽑아다가 네. 여기다 놔둬불면 지그들 여기. 보든지 말든지. 아, 거기 그게, 그, 그, 그 힘든 우리 것도 우리 아니, 아니에요. 아니, 이제 저도 이제 다른 회의에 이렇게 네. 총무를 맡아봤는데 아니, 이제, 추임 지출금 납금을딱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서 이제 뽑아서 회원들한테 잘 나눠주고. 아, 그래. 근데 그추입 지출금을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은 좀 기분이 나고. 오실 때마다. 네,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볼 사람 보고. 말 그래. 사람 말고. 네. 이렇게 회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문중이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쓸 것인가 자꾸 그 무슨 그쓸 것을 <웃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런 그 방식으로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종치네가 지금 현재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꾸 그, 그 쓰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 거든요 많 <웃음>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익구조에 맞춰서 지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지금 돈 뭐, 그, 10억 들어왔다고, 그거를 쓰는 것만 생각을 해요. 돈, 그 전에는 정치을 하게 되면은, 좀살람 많은 사람들이 돈도 이렇게 내고, 저가고, 그런, 그런 거는 이미 이제 다 들어가버렸고, 오로지, 그, 저기, 어떻게 이걸 찢어서 쓸 것인가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그, 그 상황들이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자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그래서 아, 말이 맞아. 야하튼 지금 최소한 도로 지출할 것만 지출하지 앞으로 사업은 이제 없어야 됩니다. 음. 음. 뭐뭐 새로운 사업은 뭐 없어요. 지금 지, 있는 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뭐 그것은 필요공비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은 이제 벌려서 안 됩니다. 아니, 근 그러니까 회장님, 지금 그 회장님 권한으로 네. 1년에 어느 한 단계에서 아, 그그러니 그거 없어요. 네, 그건 문제죠.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리고 비상 뭐 지출할 것이 나타나면 어떤지. 그게 그때그때 그때 지출을 하고 그뭐 어. 중요한 사항이다 하면 이사회를 소집하고 더 중요한 사항다 하면은 이시 총회를 열고 네. 그해서아 조승인이 예. 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상 상례 적으로 지출할 부분은 회장이 지시해서 지출로 되고 이사에 보고하고 음, 그렇게 지금 시험이 그렇게요. 음, 예. 이제 뭐 이렇게 수첩 같은 거시에 뭐 수첩 같은 거 만들었다든가 이렇게 네. 우리 그 정신에 대해서 필요한 뭐 물건을 뭐 간판을 내서 네.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은 회장님이 이제 지시하에 바로 지출을 하고 이사회 때보고를 하고 예부적으로 나가는 것은 필요 없고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맹시가 돼 있잖아 회외 자료에 뭐든 인건비는 얼마 어디 가는 것은 얼마 이렇게 다예년에 다 정했어 근데 그 제가, 제가 재무이사님께 네. 그냥 말요아 그 연말 결산 때 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네. 이렇게 뭡니까 그 딱딱 그 카운 안아서 그, 네. 수입 지출 이, 네. 이렇게 달별로 달별로 그러죠. 그리고 이제, 달, 아니, 사업별로 이제 현재 왜요? 현재 잔액 사별로 어제 사별로 잔액에서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은 네. 볼수 있게 그걸 네. 그놈만 딱 모아놔 버리면은 네. 그 하나의 장부가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건물로는 일이 어렵고. 월별로는 어렵고 음. 아니, 사업별로, 월별로 월별로 사업별로 빼라 뺀디 사업별로 해야지 월별로 사업별로는 다빼 내가 사업별로는 예를 들어 이렇게 뭐그 이사의 회비 얼마 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렇게 그 소소한 것은 기타나에다가 넣고 소소한 이제 큰 이번에도 공사 같은 거전부에도 그 이때 감사받을 때. 음. 공사비 막 1억 9천 얼마, 그렇게 이제, 그, 그 대신, 어디, 어디 공사는 얼마, 어디 공사는 얼마, 어디 공사는 얼마, 그렇게다조목조목도 했지. 그렇게. 다 그렇게. 그래서, 예, 그것은, 예, 승승 아자마자로, 어떤 표를 만들어서 나눠주자. 이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예. 예, 우리 뭐, 정신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은, 예, 뭐, 뭐, 저 재산상,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세무 관계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안나눠진 것이에요. 그리고 보고만, 말로, 회의 서에다가 이, 목표로 해서 보고를 하고, 감사가, 감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까 같이, 뭐, 지금은 뭐, 문제가 없게나와서 이런 걸 해서, 뭐, 쟤다 올리고, 뭐 표를 만들어서, 1년치, 뭐, 쓴 것을 표를 만들고,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뭐 매득이 들어와고 얼마 수급 적은 거, 뭐, 이 것이, 좀, 뭐, 보하을 유지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회의 서류에, 예, 어쩌게 어쩌게 해보고, 보고만 하고, 세세한 것은, 감사가 감사하고, 감사 보고를 하고, 한 것이고, 그 표를, 배분을 안 하는 것은, 그런, 그, 뜻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그, 뭐 참고를 해 주시면 쓰겠어요. 앞으로도, 그런가요? 그것을 회원들한테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고는 해야지. 어 보고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 네. 네. 그러니까. 감사를 받으면, 감사원들 두분 오고, 회장님 오고, 나오고, 네 개를 작성을 해서 한 분씩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너희, 갖고전 회원들한테는 못 나를 줘. 근데 이제 그 놈을, 감사가 복사를 하든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놈을 조리 있게 또 이렇게 그 한다든가 해서, 그 총회 때 보고를 하죠, 이 이렇게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하고 잔해가 얼마 있습니다 그러고 보고를 하는 것이 이제 그놈을 그 그게 이제 문명이 아니고 장부를 복사해 주라 그런 러둥 무대라 그런 둥 해보면 복잡해그러 그래. 그만해요 네. 아 그럼 이제 그렇고 아니 그러고 그리고 우리 상자에는 요거를 또선로 그, 장부를 또카페다 올리라 그런 기 그걸 어떻게 또카페다 올리고 아, 그. 그것을 아, 할 수가 아, 아. 있어 그건 회장 안 되는 일이 그것은 예 지난번에 회원들한테그 그년에 제가 그 제안드렸던 얘긴데 예 모인들이가 내 문장에 이제 왔을 때 감면은 떼부자 대합단네 응? <웃음> 피해는 쥐들이 보면서 감히 떼부자 대합는 소리를 다른 사람,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와전되면은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카페에다 올리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야. 근데 그 소문은, 저... 뭐 카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니 게 국내에서 신화에서 이랬던 저랬 분들이 그런 얘기를 얘기. 하는 사람들이 찍으려고 마음 먹으면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대충 또뭐 여기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시간도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다른 것 의견이 아니 있습니까? 남기가 와야 돼그 네, 문제를 어. 해결할 텐데 그 아, 그거 그거 이제 남규 아까 네. 얘기했는데 그 선에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식사하면서 학경 짓자, 하니까 그거 제 내가 한마디만 <웃음> 말씀드렸는데, 기사상으로. <웃음> 네. 그, 제사 지낼 때. 네. 어떻게 좀, 좀, 격식좀갖춰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시제 모실 때.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재리를 모르는 게, 대부님 네. 보고, 상기하려고 잘하급해서 그것 도 해야지, 그냥. 예. 시제를 모실 때, 뭐. 어. 그, 어떻게, 그, 천차나 격식을. 네, 좀 갖춰서, 어디다. 근데 상의 아니, 근데. 어? 네. 네. 네. 사회가 장만 네. 변하고 현대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제사도 옛날, 고래 네. 그래, 탓탓한 시절로 그렇게 모신 것도 아니 나는 현대식으로 변해가야 제사 그것은 아니요. 그것은 아니요. 그, 그 격,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번씩 모신 건데, 야, 내집 제사는 내 가족들이 간소하게, 네? 또이게 소문 중은 그 거기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치인에 갖고 이렇게 큰 문중인데 뭐 해봐야 어. 저그 자야오고 연동을두 군데 모시는 것인데 그것은 상기한 제 말씀대로 우리가 좀 격식 있게 이렇게 해볼 필요도 있다. 근데 몰라서 못 되잖아, 몰라서 그런다해서 이게 옛날 조선 시대 때그것을 그 찾자는 것은 아니고 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나 얘기들이 와서 볼 때도 아 그러죠. 제사는 이렇게 했겠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데, 아, 그 문중에서 와서 보니까는, 아, 이렇게 하구나. 그 정도는, 아야 옛날 뭐, 조선대 때, 공자때 하던 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조금 생각해보면 문제는 예. 예. 옛날 텔레비 보니까 술한잔 먹으려면 절을 600짜리 하고, <웃음> 술한잔 먹더만. 다 쓰고, 요만한 재단에서. 아니, 어, 네. 절을 600짜리 하더라니까, <웃음> 텔레비 보니까. 아. 하고 그냥 그 네, 사단으로 네.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뻑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있습니다. 어,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이번에 이거 그돈 생긴 게 선산 팔아서 생긴 돈이거든요. 우리 그 후손들이 돈 10원짜리 하나 버틴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그 이거 그 이사회를 할때 돈을 받는 거나 뭐할때 어디 뭐 돈을 주는 거나 이거 그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가능하면 이것도 이사에서도 여기 오는데 돈안 받아야 됩니다 여기 참석하는 거그 신중원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그런 그 부분들 그리고 열의를 갖고 집행부가 후성이 되면 여기 와서 차비 얼마 타간다는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이거 계속 방만해져요 어디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어디서 어떻게 후원을 받을 것인가. 조상 훌륭하신 조상 시제 모시는데, 그, 그, 누구, 그, 기분도 내주고, 맛도 내주고, 칭찬도 해주고, 이런,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 그, 아주 이사에서 돈 얼마씩 받는 것도 이거 사실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다른 부분도 돈을 다 돈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전체적으로 지금 돈이 지출돼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나도 그런 건 참습니다. 종친의 방향성을 음. 그런 쪽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이 지금은 관심들이 없어가지고 음. 불가피하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이제 그 이야기를 꼭 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총회에서 통과가 되어버렸잖아요. 다음 총회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그렇 다음 총회에서 이 부분은 꼭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냥 모든 것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내 같은 거 모실 때, 서울 같은 데서, 차비를 주는 것도 안 주는 것도 많이 차려야 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제참정료참정료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보고 그래야 돼. 서울 먼지서 오시면은 당연히 드려야 되고, 네. 우리 광주 전남은, 네. 그거 좀, 저도 이거 부담돼요. 이거 받잖아요. 부담됩니다. 이거 받으려고 네. 생각도 안한 것인데. 그니까 앞으로 가면서, 가면서 이분은 오은 네. 사람은 모유기 이어 이제 네. 그런 천임 그 회장님 아마 아유 서울서 오고 우디서 오고 하면은 이 길가로도 조야 쓰겠지 않느냐 하는 또그 취지였으니까 아무래도 정부간은 사람이 좀 오고 우리 정신인과좀 활성화되고 하면은 한화 아직 말이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그런 이상한 분을 해야지. 네. 근데, 여기는, 실은, 여기가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봉사를. 그러니까. 하고 이제, 우리, 이거, 문중이사들, 우리 정신의 사항을 논의하는데, 이제, 길가값라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 만 원, 그냥, 이만 원, 그냥, 이것도 생각해서, 야, 오만 원, 십만 원,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당분간은, 이게 뜻을 정중하고, 당분간 조금 사람이 모이고, 활성화되고 하면은,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 봅시다. 이 네. 이사는 네. 동사적이지. 네. 일달라고 온다고 하면 그 솔직히 내가 이런 일을 갖다가서 네. 열의를 가지고 그래죠. 해야 되거든. 다른 걸 생각을 하는 열의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봉사한다 생각하고 해야지. 그런 게 이제 여러 것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래가 네.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것이그 여러 가지 뭐죠? 이 뜻. 자, 그래서 우리가 유념윤두의 투고 네. 그서 오늘 회의는 그래서 회장님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드습게요 네, 네. 총회 있잖아요 총회를 꼭일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네, 저 임원이잖아요 네. 감사가 좀 총회를 참석하고 싶은데 네. 일요일날 꼭 하니까 그게 좀 그러거든요 저도 조상에 대한 그 공경이나 사랑 네. 우리 후손들에 대한 사랑 그것도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데 제사 문제가 아제라 절을 안 한다뿐인지 그 문제를 좀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근데 그 문제는 좀깊이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요. <웃음> 이제 성수 아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지금 이제 한번 뭐 다른 행위는 이게 이제 토요일로냐 가을쪽 바꿨는데 이건 이제 시제일은 또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서 의를 해서 4월 마지막 일요일로 이렇게 딱 정해 놨는데 이걸 바꾸는 것은 상당한 그 고모님이나 장모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이것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의견을좀 네. 모아서요 다음 네. 총회 때 한번 네. 말씀을 네.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서울 사람들 어, 여기 와서 맞죠. 일박을 하고 오려야 되거든. 그런 게 참정률 같은 거에 상당히 예향을 미쳐 온다. 그런데 이제 또 일요일날 서울 사람들 모든 근로자가 다 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이냐 네. 뭐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뭐 대회들라든지 이런 데는 또 이제 쉬지만은 또안 쉬는 근로자들도 네. 많고 네. 아직은. 만약에, 그, 경쟁을 해보면 참석률이 상당히 저저해버려요. 시제날을 총연날로 정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시제날을 바꿔달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 내가 봤을 때. 어려워. 시제를 모시고 총연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오히려 요새 이제 추세가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더 기계적으로, 그, 하느님을 믿는 것을, 그 부분을 오히려 유도리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날 예배 드리고, 또, 얼마든지 참석을 할 수가 있고. 회, 회의 건들 수다, 회장님. 네. <웃음> 회의 끝들이 또, 좋은 <웃음> <웃음> 네 자, 오늘은 회의를 뒤돌아보고, 하여튼, 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소성해 주시고, 네. 또, 여기 진지하게 논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제, 회의는 끝났고, 이것은 그, 친료 수첩을 예, 총 80만 원이 들었구만요. 250부. 여기서 네. 이미 지급일 아마 대하수표입니다. 네, 영수증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총친의 수첩이 250부를 만들었어요. 예, 80만 원 이거 들었는데, 예, 지금 그 천임 회장님이 예, 여기 저 뭐야 집안들 그 회장님 집안이 뭐 여기 보면 서울 은안 이형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 열다섯 부를 이렇게 뭐냐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235 부요. 근데 내가 언전하게 시어 보니까는 231 부요. 다 세어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부가 좀 부족해서 거기서 내 부는 뭐 분실도 처리하든지 하고 이제 내가 다섯 부를 가져가 있어요. 면 동생들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한두 부 이렇게 좀 보관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음. 다섯 부를 내가 가지고 저기 몇분 보니 226 부여 그러니까 은기서 남기 조카가 226 부여 오늘 이렇게 나눠 음. 줬거든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또그 여러분 음, 보고 배부 내역을 그래도 어떻게 좀 작성을 해 가지고 배부 내역은 없이라고 해서 너무 부가예정 어, 너무 세다가한올때그때 사람들 내려면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 그렇게, 그렇게 하려면 남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남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 고향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그가 지금 명단에 있는 사람이 1 9 8명이에요1 9 8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뭐 동양이 아재 같으면은 누구 누구 누구 해갖고 몇고 책임지시고 어, 어, 어. 또, 또 마을에 계신 누구 누구 198명 기준으로 해서 네. 어떻게 다세워볼수는 없잖아 너무 힘러니까한 사람씩 나눠주려면 힘들어 뭐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관계되는 사람 10분 응. 10분으로 1 10부, 0분열로0분 주고 1 0누으로1 0분 주고 해갖분 누구누구 누구로 10분으로 10분으로 1 래야지 어떻게 여기서 요이 탄만 하지 어 그런 맞... 방법을 해서 남은 놈 나뒀다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맥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객지에서 이제 멀리서 오고 맞았어. 이렇게 주기도 하고. 가 네, 가지고 있다가 그, 예. 그렇게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네, 어려워 어렵고요. 네. 이렇게. 보이는 음, 사람들, 필요한 네, 사람들 주고요 네. 명단에 맞춰서는 못하고 음, 또 총에 오면은 맞춰서.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은 네, 가지고 해요. 있다가 네. 이렇게 아니, 주고 <웃음> 이선 마을 사람들은? 항상 마을 사람들은 다 돌리겠지만 객지에 음. 음.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뭐 전화로 뭐 아는 사람들이 여가 있으니까 음. 네. 고향에 들어오는 게안 사는 게 그렇게, 항상 가져가라. 가져가라. 네. 되겠네. 예, 그렇게 예. 가져가라고 네, 가져가라고 우리가 필요한 일일이 내가 예. 어디에 예. 다 나눠주시고 거종 카페에다가 전화번호싹 올려 네, 예, 오시면은, 예, 어. 어, 여기 그 들리면, 은 대충 거. 거. 데, 데, 가족들한테 이렇게 한, 한 5부 이렇게 주면 안 될까? 그게 오히려 편을한 같아요. 아니, 쉽게 말하면, 멘조아제를, 그거를, 정말 멘조아제, 동기아제 독교식이자 동기. 음. 이제 그렇게 세부가 딱 나간다고 안는데서 저기, 저기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그 방, 그런 그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네. 상당히 좀 내가 불편한 관계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카페에다 올리고 또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나 자기가 나눠줄 수 있는 책임 안을 음. 가져가고 음. 또 여기를 와서 정치네가 네. 이렇게 와아 네. 그래. 이런 것도 설명도 해야 하고 여기다 놓고 누가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아니 다, 여기다 가는면안돼 놔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무조 가져가고 이거는 나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야 아무튼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지. 그니까 제가 지금 회장님 말씀을 알았는데요. 동네 계시는 분들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분들한테 다 돌려줄 수가 있지만. <�annon 싶은> 서울에 가 있다든가, 인천에 가 있다든가, 광주가 있다든가, 내가 일일이 갖다를 못 주니까, 여기를 놔뒀다가, 명절이나, 이거요? 뭐, 여러 때나 예. 이렇게 왔을 때, 들렸을 때 여기서 좀가져가게 그럼 할수 있다. 이렇다 해서, 그 다음 뵙고 오는 건 아니고, 그 다음 갔을 때, 싸움을 제대로 보고, 배고 오는 거예요. 잘피부가 되도록. 어느, 어느 집안에서는 웃겨. 많이 가지고 낭비 한군 필요인데 한 군은 탄소 돈이고 한 군은 농도가너고또 위에 계산안돼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자자예 고생했습니다. 잠시